이게 멜로블록스. 자,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배 만들기를 도전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오징어 게임. 와 야옹. 야옹. 자 저희 멤버들끼리 오징어 게임이라는 주제로 배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자신의 배를 공개하고 한번 출항을 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제일 뭐, 제일 멀리 출항한 배에게는 456억은 못 주지만 치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그러면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할 첫 번째 배. 댕댕이. 야호! 댕댕이는 어떤 배를 만들었을까? 이건가요? 네, 이 배입니다. 이 배. 아, 발간대. 누가 봐도 사과인데? 오징어 게임은 사과라뭔생각이지 <웃음> <웃음> 사과가 아니라고요? 일로 정면으로 와보세요. 음, 헬리콥터가 있네, 여기. 오! <둥> 오! 이거는, <둥>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거. 세모다, 세모. 맞아요 세모. 오. 한번 타볼까? 아, 어떻게 타지 근데? 자 오징어 게임의 첫 번째 상도하는 배. 세모 배. 추랑. 오. 어! 가자 세모. 세모 야 머리 시작 부터 머리가 벗겨졌는데? 봐. 뭐야? 타자면서 시작하는데? 어 뭐야 세모? 왜 아, 그래, 그래 세모야? 세모 괜찮은 거 맞아? 정신 차려. 세모 정신 한데네요 어이 어 어. <웃음> 자. 옆에 보시면은, 단계가 있어요, 그쵸? 네. 어... 네, 지금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머, 어머. 어마, 어머, 어마, 어머, 어머. 이 정도에게 세모는, 어... 불하지 않습니다. 야 세모. 오, 단단한데? 동그랗네. 가볍게 <웃음> 통과. 오! 아... 오! 꽃, 야. 꽃 스테이지다. 꽃이 있고, 이거 아래는 돌이 있네. 어, 꽤 많이 가는데. 꽤 많이 간다. 저희 세모가 약간 센스가 있어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라고 스스로 돌아주거든요. 아, 여기 야. 아래 구멍 났는데요, 세모? 아, 잠시 통풍, 어, 땀 아, 쳐와가지고. 아, 환기시키고 있는 건가? 환기시키는 거야. 야, 이거, 이거 못 <웃음> <웃음> 막, 얼마 못 가겠다. 얼마 못 가는 지금 얼마나 많이 왔는데. 어, 3단계, 어, 피자. 피자랑 어, 피자. 바이러스. 바이러스. 저희 세모는 바이러스에 굴하지 않아요. 저 옛날 고전 게임에 있었던 보스 같은 거다 오, 오, <웃음> 뭐야? 오, <미사일> <웃음> <웃음> 어? 미셜 <웃음> 발사하는데? <세번 웃음> 어? 뭐 안돼? 세모야 견뎌! 세모야 견뎌! 세모 견디라? 내 쪽이 이상한데? <웃음> <위험한데>? 잠깐만 왜 <웃음> 이쪽만 때려! 안돼! 내가 어, 어? <웃음> 어? 서서히 간다. 어? 댕댕이 의자 없어졌어 어, 어 이거 이제 아 제가 내린 거예요 의자 필요 없어가지고 야 이제. 영화관인데 너 의절 써 매매 조만간이겠구만 어? 내게 떨어지겠는데? 어? 어? 어? 어? <웃음> 오케이 어, 나 죽네 가셨다. 나 죽어 어? 어? <웃음> 아 여기 기록이 나옵니다 영화관까지 갔어요 영화관 메모 자그 다음에는 요 어? 오케이 김리아님거 봅시다 어떤 데가 제가 배가 엄청나니까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웃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올라가? 올라와 보세요. 어? 근데 아, 인념이 님만 아래에 있으세요. 나머지도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 근데 죄송한데 죄송한데 아? 이게 뭐죠? 그 위에서 보이나요? 네. 제발 그만해. <웃음> 아, 무서워 <웃음> 일어나가. 빠지고. <다 죽어. 웃음> 네. 아 이거 침대네 그 침대 단상 그렇죠 그래 정말 저도 간데 정말 대충 지으셨다 아이 무슨 소리세요 이게 오징어 거리랑 뭔 상관이야 어? 상관 있죠 오케이 자 앉으세요 가자 출항 출항 우 출발했습니다 오 벌써 온데 있는데요 <웃음> <오. 웃음> 야 뭐야 첫 단계부터 이게 뭐야 그 다음에는 요르르거 보겠습니다. 아, 이거 요르르 거야, 이게? 타세요, 여러분. 이거 오지어 게임의 네모네요, 네모. 안고 싶은데 안드세요 네. 그만 네모배 네모배. 같이 잡고, 제발 그만해요. 어, 아, 이 뒤에 터보를 달았는데, 좀. 얘가? 어, 그러네. 음, 여러분, 신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네모배다 보니까 워낙 좋, 좋나 보네, 기동성이. 뱅글뱅글. 뱅글. 뱅글. 오 근데 왜 이렇게 돌아요? 모르겠어요. 왜이렇게왜 <웃음> <어때? 왜> 이래? <웃음> 노린 게 아닌가요? <웃음> 어? 예! 아! 야 이게 뭐야? 앞, <웃음> 앞으로 가지도 못 <못해>, 돼, 얘는. <웃음> 뭐야, 얘? 야! 아, <웃음> 앞으로 갈수 없는 뱀가 봐.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터보. 아, 컨트롤을 요구하는 배구나. 오, <웃음> 그러네. 오! 지글뱅글 돌아. 이러다 다 죽어. 오! <웃음> <웃음> <웃음> 야야야. 어. 앞으로 어? 가 끔. 이러면 이게 진짜 오징어 게임인가? 오! 오! 어! 오! 게임이 나. 뭐야? 오! 오! 오! 뭐야? 오! 이거 오! 이거 아니었는데. 리거 아니네. 이게 뭐야? 그날아다면 어? 되겠다 그대로. 그조도리 잡아 날아갈수 있거든요. 조도리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 내가 어? 야, <웃음> 야 뭔데? 야, 이거 뭐야? 네 모배. 내 모배 그냥 뭐? 그냥, <웃음> 그냥 패스 어? 하는데? <웃음> 뭐야, 날아봐. 오어어? 오? 오? 오? 너 어? <웃음> 어, 너무 사기 아니야? 날아가는 거? 이건 배가 아니라 비행기잖아!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게, 이게 뭐야? <웃음> 이게 어떻게 배예요! 비행기지? 한번에 어? 영화관 돌파! 마지막 단계인가? 여기가? 음, 그런 거 같은데? 어쩌다보니 마지막 단계라 보게 됐는데? 어? 뭐? 저 보물, 어? 보물, 보물 있어! 보물 솜이야! 이게 뭐야? <웃음> 아 야,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내려! 오? 어? 보물이다! 오? 어? 보물이다! 뭐 깼어! 보물이다! 우와! <웃음> 야이 비행기가 사기네 <웃음> 어 이거 그거다! 오! 어! 신뢰잡기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와잘 만들었다 뭐야? 어 아, 우리 뭉아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배 타면 되겠다. <웃음> 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누가 설레 할래요? 좋다 좋다. 와 근데 진짜 잘 만들었네? 생각보다? 의자 좀 놔드리겠습니다. 의자가 어디 있지? 오... <웃음> 야잘 <이야>, 만들었잖아. 의자 <웃음> 한자리에 다 앉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그러네? 어? 그러네? 니아랑 같이 겹쳐 앉았어. 그러면 이거 좀 징그러워. 겹쳐 앉죠? 안 드시는데? 야, 어, 징... 야, 징그러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추랑, 나갑니다! 와, 개발! 자, 오케이, 조종해주세요. 오, 토부 달았다!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오케이, 오, 이거 끝까지 갈려나 <뭐로> 어? 어, 일부러 막 부딪히는데? 일부러 막 부딪히는데? 야, 이거 부품 먹기 게임인데? 나 거의 마지막까지 갔었단 말이야, 혼자 있을 때. 거짓말 치지 마라. <웃음> <웃음> 아, 다 부딪히는데, 일부러? 아니, 아 이거 내리세요! 키리아님 <웃음> 내리네. 청소 잘 하시네. 오, 오, 볼리공이다! 오, 엘프를 부딪히지 말라고! 오! 오! <웃음> 피 달아, 피 달아! 오, 어, 어, 어, 어, 어. <웃음> 어, 어, 볼리공 안 비켜! <웃음> 야 이거? <웃음> 아, 아, <웃음> 잊지 말라구요. 어? 하하하하지 말라고요! 아 저거 넘어뜨려 <웃음> 안돼요. 저거 넘어뜨려 넘어뜨려. 오케이. 오오오 어. 오. <웃음> 오. 오. 오, 나 머리 벗겨졌어. 아야 <웃음> 어, 기애미유 머리 벗겨졌어. <웃음> 나 팍팍이 <빡빡이> 됐어. 몇 번까지 버드? 아 나도 팍팍이 됐어. <웃음> 오 연필이다 연필. 오케이. 이 배는, 배의 운명 여기까지. 자, 내 배는, 영입니다. 영이, 영희, 그 인형. 어? 영이. 나와라. 자, 영입니다. 제가 지었고요. 아, 진짜 오래 걸렸어. 음. 자, 꼭대기로 올라가 주세요. 그래야 출항할 수 있으니까. 자, 자, 이제 출항하자고. 우와, 잘 만들었네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배. 영이 배. 출동! 때는. 출동! 야, 진짜 튼튼해 보인다. 배 진짜 튼튼할 거야. 여러 겹으로 지었거든. 잠깐! 레디, 레디. 가자, 레디. 가자. 오, 됐다. 출항했다. 오! 안 돼! 안 돼! 영이야 근데 <그린절들 웃음> 조종 좀 해주세요. 조종 좀. 그랜덜 형이 잘하네. 조종 누가 하는 거지? 영이 예의가 <웃음> 다르네. <웃음> 바로 180도로 아, 아, 아, 아, 이지마 우리 다 죽어 <웃음> <웃음> 와, 영희 머리 벗겨진다 아, 영희야 영희 배가 제일 안 좋네 영희 배 별로 안 좋다 내 배가 제일 좋네 아. <웃음> 뭐야, 이거 어쨌든 오지어 게임 주제로 배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 안녕.